IT 대기업들이 많이 어그 뭐야? 창업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IT 기업 중에서 90%는 다 스캠 사기였어. 뭔 소리냐면은 그냥 아무 기술도 없고 그냥 아무 뭐 기술이랑 IT랑 연관도 없는 회사인데 뭐뭐뭐 뭐. 닷컴 도메인 하나 있고 상장만 시키면은 무조건 펌핑이 나는 거야. 어. 자. 이 시기가 이제 그 I.T. 버블이 있었던 요 1990년대 말요때 I.T. 버블이 있었는데 어 거품이 꺼졌죠. 그그 그 와중에 이제 I.T. 버블이다, I.T. 솔직히 뭐어 아무런 실체도 없는 사기다라는 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블이 꺼졌어요. 얘도 얼만큼 떨어졌냐면 고점 대비 고점 대비 거의 66% 빠졌습니다. 66%. 어. 이때가 이제 2000년도 어 2000년도 고 당시인데. 비트코인 얼마 빠졌지? 비트코인 얼마 빠졌죠? 고점대비? 자 고점대비해서 81%가 빠졌습니다. 82% 81% 82%가 빠졌어요. 자 근데 IT 기업 중에서 어, 최고 공룡이라고 할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서 한70 66% 66% 정도까지 빠졌었네요. 어, 빠졌다가 이제 큰 수렴을 거쳤습니다. 큰 수렴을 거치다가 어,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렇죠 비트코인이랑 여기 비슷하지 않아요 어, 이렇게 하고 빠졌다가 다시 튕겨 올랐다가 더빠져버렸어아 요때 요때 <웃음> 좀 페이크가 오졌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때 요때 어, 그냥 폭삭 내려앉았다가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요때 모든 그 주식 차트들 보면은 다 이때 다 말아먹습니다 08년 09년 때 08년 09년 때 어마어마한 그 이슈가 있었죠 어. 제가 대학교 입학했습니다 08학번 이에요 제가 그 서브프라임 모이지그 사태가 퍼지 있던 시기였는데 저는 그때 뭐 대학교 입학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 술을 뭐아술 하루에 한한병씩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었어요. 주택담보대출 이었어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인데 이제 그 자기 주택을 담보로 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해요 은행에. 근데 이때 그 워낙 호황이었고 그 주택 시장도 워낙 호황이었기 때문에 다다 다 그냥 대출을 다 뿌려줬어 다. 근데 집값 버블이 터져버린 거지. 어. 그러니까 집값 거품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은행이 여차하면은 얘가 대출을 대출을 상환을 못하면은 집을 담보로 그냥 여기에서 그냥 땜빵하면 되는데. 여기에 5억을 담보로 잡았던 게막 2억, 3억씩 해버리니까 돈도 안 갖고 담보로 해서 이 가치를 충당할 만한 집이 안 되는 거야. 어, 그쵸? 어. 그때 나온 게 이제 요 리먼 사태.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라는 엄청나게 컸던 그 금융회사가 그냥 다 내려앉아 버렸죠. 없어져 버렸죠. 어. 어, 그래서 고 사태가 있었고 10년이 흘렀네요. 10년. 그래서 금융위기설. 금융 위기 10년 주기설이 이제 도래가 되고 있는데 어 이때 이후로 계속 올랐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770% 올랐어요. 770%. 그러니리만 사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770%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때는 실질적으로 뭐 거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은은 윈도우, 윈도우 OS 시장을 다 저, 독점을 했었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모델이 있었어 어,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IT 그 스캠들이 많았기 때문에 IT가 모두가 이제 다 사기다, 스캠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어, 마이크로소프트만은 어, 실질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결국 펀더멘탈을 다지고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러한 길을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비트코인 자체가 어, 이거 디지털 디지털 뭉태기 뭉태기밖에 안 돼. 휴지 조각이야. 휴지 조각밖에 안 돼.라고 아니 비트코인 비트코인 무가치설이 낭선 그 무가치설이 팽배했었죠. 그렇죠. 어, 그러다가 점차 이제 가격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야 이거 거품이야. 국제적 스캠 사기다 라고 했는데 어 그래도 천만원 선은 잘 지키면서 아직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이 IFRS 국제회계기준 IFRS IFRS에서 비트코인을 이거 화폐나 금융으로 볼수 없다 라고 헤드라인이 떴어요 어,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은 악재라고 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좋았던 게 화폐 금융 아니야 얘는 어, 무형 무형 자산 어, 또는 재고 자산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무게가 여기에 실리는 것보다 솔직히 여기에 실려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화폐나 금융 역할을 할 거라고 바라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가치가 없는 디지털 코드 쓰레기인지, 아니면 진짜로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막 펌핑을 되고, 펌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건데, 이 국제회계기준이라는 IFRS라는 이 기관에서 비트코인 화폐나 금융이 아니고요. 무형 또는 재고자산으로 볼수 있습니다라고 자산이라고 가치가 있는 걸로 실제로 인정을 해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 이 뉴스 자체는 전혀 상당한 호재라고 보는 겁니다. 포함이 됐다고 라 하면 은 지금 디파이 서비스 있잖아요 디파이 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거 몽땅 다 빠그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규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어 만족시킬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어 근데 얘는 화폐랑 금융이 아니야 근데 무형 또는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바탕으로 이 금융 디파이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신 사업 분야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자, 무형 재고자산은 뭐냐? 무형 자산은 이제 뭐 특허권. 특허권, 뭐 지적 재산권 이런 거고, 재고자산은 그냥, 어, 만약에 어떤 회사가 금계를 가지고 있는데, 얘도 회사 자산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자산, 가치가 있는 어떤 특정 그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성당이 좋은 결과로 보는 겁니다.